안녕하세요 논장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저희 구독자분 중에 서울 마곡에서 장사를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또 말씀을 드릴 테니 저희 구독자님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단 영상을 보시죠 올해 3 8살이고요김재환입니다 저희 영상 상김전에보셨다고 네. 그러시면 은 지금 장사를 시작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올해 김년차 됐어요. 그리고 소개를 해주실 때다둥이 아빠라고 하셨는데 네. 애가 몇이세요 세명이요 그러면 장사를 하시기 전에 그런 뭐 외식업 관련 일을 하신 건가요? 원래는 디자인을 하다가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서 술집 장사를 젊을 때는 이제 못하다가 애들이 원래 그전에 둘째까지만 있었을 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음. 여기 아파트가 처음 들어섰을 때 그때 첫 상가로 해서 장사를 시작을 했었어요. 여기가 들어오실 때 네. 그때가 마곡이 되게 비싸지 않았나요? 분양가가? 그쵸. 여긴 저는 이제 월세로 들어왔었는데 음. 그때 주변 상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달랑 여기 상가만, 이 아파트 상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쪽쪽 옆에랑 비교했을 때는 비쌌는데 아무래도 독점이다 보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들어왔었어요. 장사를 처음 시작하셨던 건 어떤 거 먼저 하셨어요? 처음에는 숯불 꼬치 해서 네. 꼬치 집으로 이제 예전에 자주 가던 단골집이 있어서 거기서 좀 배우고 양념을 이제 받아서 음. 숯불 불판에다가 직접 다 구워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바로 옆쪽에 조그맣게 이거 반절 정도 되는 데 있었거든요 8평 정도 그러다가 조금 더 확장을 하고 메뉴를 늘리고 싶다 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바로 옆으로 옮겨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좀 숯불 연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좀폐가좀안 좋을 수도 있다고 검진을 받아서 올해부터 다 수술 빼버리고 메뉴를 좀더 포장마차 쪽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원래 도 폐가 안 좋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요 네. 네. 저는 이제 폐결절 증상이라고 나와서 네, 네. 그래서 유일하게 그게 나올 수 있는 증상이 좀 주부들이 요리할 때 기름 타거나 네.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저는 할수 있는 게 숫련기반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네. 예방 차원에서 숫을 좀 빼자 네. 그렇게 해서 네. 다 메뉴를 다싹 바뀌어 버린 상태예요 지금. 어. 그러면 이제 첫 장사도 어차피 숯불 꼬치로 네. 시작하신 것은 <웃음> 어떻게 보면 한 6년 정도를 하신 거네요. 예예. 네. 원래 네. 꼬치를 좋아하시지 않았죠? 저는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원래 여기 전에 살던 집 근처에 동네 조그맣게 꼬치집 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와이프랑 신혼생활하면서 너무 좀 추억이 좋아가지고 나도 언젠가 좀 이렇게 작은 가게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마침 좀 기회가 다 가지고 그거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꽃이 구이집에서 일하시면 대략 어느 정도? 일은 안 하고, 아, 이제 거기서 단골로 네. 이제 있다가 사장님한테 좀 조언을 듣고, 네. 한 일주일 정도 배우고, 네. 바로 장사를 시작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배우게. 아, 시행착가 네. 엄청 겪고 싶어요? 네, 처음엔 좀덜익기도 하고, 바짝 익기도 했는데, 이제 한달 정도 돼서 자리 잡고, 장사를 쭉 했었어요. 아, 그때는 꽃이만 전문적으로 하셨죠? 네, 꽃이만 했어요. 술장사도 하셨겠네요. 네, 당연히 네, 꽃이면 술이니까. 네, 요 네. 그때가 더 괜찮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아무래도 주변 상관이 아무것도 없고 진짜 슈퍼도 하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다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유일하게 술집을 술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저희 가게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배달 배달은 유지는 잘 못하고 있어서 그 전에 배달된 업체를 껴서 하다가 오히려 관리비만 더 나가서 지금은 배달이면족에서 배달 라이더만 건당으로 나가는 그것만 지금 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저희는 이제 오셔서 포장을 해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 막 배달로는 크게 건 수가 없더라고요. 의외나요? 여기 아파트 상가에서 배달이 꽤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거. 저도 그래서 좀 그걸 노려봐서 전단지, 아파트 상가 전단지도 해보고 했는데, 다들 전화하셔서 와서 그냥 포장해 가시지, 배달로는 많이는 안더라세요 아, 지금 메뉴가 대략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주가 이제 치킨, 그리고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주로 하는 뭐, 오뎅탕, 뭐, 짬뽕탕 이런 식이랑, 똥집, 볶음튀김, 웬만한 볶음류하고 크게 생선 관련해서만 빼고는 거의 취급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님은 좀 어떠세요? 지금, 지금 또 원래 3월부터가 저희가 이제 매상이 올라갈 때인데 학교도 계약을 지금 다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주 고객분들이 어머님들이세요 어머님들 활동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완전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죠 그러시면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수님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바꿔보겠다 생각을 해보신 건 있으신가요? 음, 제가 이제 올해부터 주 메뉴가 이제 싹 바뀌고 포장마차 쪽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 또 이제 비수기랑 또 코로나랑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이게 지금 메뉴가 바뀌면서 이게 떨어진 건지 또 의문이 좀 들고 아니면 이제 주변 상권이 이제 죽어가는 상권 좀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안 오면 은 진짜 매출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 어머님들을 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아버님들 손님이 손님분들이 오시면 항상 하는 말이 인테리어를 조금 더 바꿔라 아니면은 아빠들이 술안주를 할수 있게 좀 메뉴를 바꿔라 라고 하는데 좀 그걸로는 크게 효과를 못볼것 같아서 지금 어머님들 위주로 좀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가게 분위기를 바꾸던가 아니면은 메뉴 구성을 바꾸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술집이 아니라 싹 갈아엎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자리를 좀 떠나야 되는지 그게 지금 고민인 상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달을 좀 살려 봐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살려 봐야 되는지도 많은 고민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러시면은 어떻게 보면 A B네요. 네.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아니면 이 자리에서 떠나면 어디서 장사하고 뭘 하셔야 되냐? 결국은 네.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아, 보면. 만약 옮긴다 하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만약 옮긴다면은 발산역 쪽이 그래도 이 근방에서는 제일 핫하니까 발산역을 염두를 좀 해보고 있어요. 지금 다발산역 음. 쪽으로 다 몰렸어요 거기 혹시 가게 한번 실적 어, 알아보신 적 있어요? 예 알아봤어요 지금 많이 거기도 거품이 한번 빠져서 네네. 권리 없는데도 거의 좀 많이 나왔고요 1층 같은 경우가 한 10평 정도가 300에서 한 400까지 10평이요? 예예 근데 또 메인 쪽으로 가면은 거기서 한100 정도는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이게 많이 낮아진 거예요 초반에 건물 왔을 때만 해도 10평 정도 되는 게500 정도 불렀었거든요 최종적으로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1, 2, 3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일단 여기 상권으로 봤을 때 지금 주 고객층 분들이 어머님인데 그 어머님들을 타겟으로 해서 좀 들쑥날쑥하지 않게 가게를 좀 유지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를 상대로 배달을 어떻게 해야지 잘할수 있는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이 가게를 계속 투자를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빨리 좀 정리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지 그게 질문입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희 구독자분이 세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상권 자체가 어머니들이 많이 오는 상권인데 애들 학교 보내고 어머니들 와서 이제 술도 한잔 드시고 아니면 차를 한잔 드시거나 이런 시간대 많이 오시는 상권 같아요 근데 지금 어머니들이 워낙 들쑥날쑥 왔다가 안 왔다가 그리고 지금 손님이 점점 더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아파트 상권에서 배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달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세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장사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서 장사를 해야 될지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세 가지 부분이 궁금하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장사하기 힘들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초창기 때 우리 구독자님이 들어가서 장사하실 때는 가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현재는 가게들이 엄청 많이 생겼을 거고 경쟁력 자체가 다른 가게하고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요 가게 위치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제가 예전에 마곡을 갔을 때보다는 지금 상권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보다 공급이 예전보다는 더 많아졌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졌을 거다 그리고 손님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 사장님이 지금 장사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남기는 것보다 전화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하면서 대면을 해서 물어보고 사장님의 심리상태도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어야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도 영상을 보시고 이 집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곡 구독자님은 차후에 제가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